깻무 액비, 깻묵. 그럼 이거는 저기 어, 어떤 애비예요 이거는 깻무 액비인데 네. 저는 이제 이거를 어 저기 농사 짓는 데다가는 쓰지 않고, 네. 이제 고라니하고, 예, 네. 멧돼지. 아, 고라니 멧돼지. 네. 그걸 주변에 뿌려서 모지 못하게. 아, 개들 이걸 이걸 뿌리면 개들이 안 와요? 오면 한 보름간은 안 와요. 이 보름에 한 번씩만 뿌려주면 네, 네. 어, 괜찮아 이렇게. 그럼 이게 어떻게 해? 뭐뭐 들어가서 만들어진거예요5 0 0리에2 0 k 로 깻묵 2 0 k 로 깻묵 20킬로에 물 500리터 네그 다음에 이제 산야초 404킬로 산야초 4 k g 네그 네. 다음에 이제 부역토부역토 부역토. 집어넣고,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막걸리를 네1 어, 8터짜리 하나, 1 8터짜리 하나. 막걸리 1.8L짜리 터 1.5L짜리 하나 되겠지. 음. 네, 그렇게 해서, 네. 또 만들어 놓은 건데, 좀 냄새가 고약하잖아요, 이거는. 네. 이런 거하고 다른 거고, 고 틀려서. 예 <웃음> 네, 좀. 네. 완전 저, 인분 냄새같이 막, 아, 네, 심한데. 네. 근데 그래, 이거를 갖다가 원액으로 갖다 살포하는 거예요? 밭 주변에? 아니, 물에 타서 해도 돼. 어느정도 타서 쓰시죠? 그냥 뭐한 100, 100, 100배나 200배 아 그렇게 타도 냄새가 나서 기피효과어 아, 냄새가 깊이 나니까 오질 아. 못하는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밭 주변에다가 이렇게 부어 놓으면 예가사산리를 이렇게 맨으로 쳐 놓으면 예. 네. 기피효과가 네. 네한 보름 동안은 아. 안아니까 아, 보름에 한 번씩만 차려도 예. 네. 괜찮아요 아. 네, 우리 지금 회원들 중에서 이거를 네. 몇 명이 퍼갔어. 아, 사용해보려고? 네, 산에 네.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확증됐고. 아, 효과를 보고 계신요그 네, 다음에 이제 나도 저 산에 네. 한7 0 0평이 있는데, 네. 거기다가 내가 주변에다가 한번딱 뿌려봤는데, 네. 매일 오던 고라니들이 음... 거의 뭐, 거의 20일 가까이 안 오더라고. 아... 네. 이 냄새 때문에. 네. 그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깻무역잎하고 똑같은데 이제 거기에 그 막걸리만 추가로 더 들어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네. 네, 막걸리만 막걸리를 넣... 넣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 그건 냄새가 네. 더좀 심하게 나게 네, 아그막걸리 넣었을 때 하고 안 넣었을 때 하고는 그럼 차이가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네. 뭐 내가 안해봐서 그건 모르겠고 네.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넣어봤더니 네. 효과가 좋아요 아그 응.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멧돼지하고 저 고라이 때문에 그렇죠 이, 지금 방법... 물론 유황만 갖다 뿌려도 되는데 유황을 ss 많이 크게 만들어 거기다 다 갖다 뿌리면 음, 예, 네. 어좀 아... 손실이 많잖아 네네 네. 음...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저기 한번 만들어 놓고 네. 그냥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똑같아요.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놔둬서 냄새가 안좀 심해지면 좀 사용하면 되겠네요. 그럼? 그럼. 그럼. 음. 음.